와, 사람 개 많다. 어가 어, 가방 맡기는 데 있네. 어. 도착했습니다. 네, 아스때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회의로 나왔습니다. 저 혼자 온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랑 같이 안녕하세요. 요렇게 4명에서 한 2박 3일은 4명이서 같이 이동한 다음에 2명은 일 때문에 먼저, 가, 먼저 가고 저랑 다른 친구 이렇게 둘이서 4박 5일정으로 일 일단 여기 도쿄에 놀러왔고 어 먼저 속도 체크인하러 가려고 합니다 뭐 먹지? 요거 맛있을 것 같지 않냐? 오파스모 쫄지? <웃음> 뭔 맛인데? 맛있어 먹을래? 오, 뭔 뭐, 뭐 맛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 뭐라 해야 되지? 나도 복숭아인데 복숭아인데 그 복숭아 음료수 그거 이 복숭아인데 와이 개지나다. 복숭아인데 어그막안 지나지 않냐? 그게안 지네? 어, 뭔가 뭔가 농도가 걸쭉한데? 응. 음, 뭐라 해야 되지? 그 이거, 이거 칼로리가 낮아. 맛은 내매해. 어. 샴푸보다 그렇게 맛이 나나? 자, 갑시다. 갈 길이 음, 멀어요. 어, 야. 맛도 아니야? 근데? 아, 탈수다 <웃음> 뭐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왜 이렇게 작은 거? 여기서 탈수 있다. 여기 쭉 가자. 탈수 있겠냐? 아이고 탈수 있어? 어, 탈수 있다. 몇층몇 층이야 씨... 몇 층? 오층오층오 층. 아이씨발 뒤지는데. 오이씨발 거울 떨어져 거울 떨어져. 미친 아이씨발 이거. 컵 먹을 줄왜 이런 거야? 음. 오 층이야?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 오백이. 자, 이거. 여기 앉아 안 열려? 응다 응. 와..와..왔다시 뭐지? 여기 세이 잠깐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안나 우리 시간 없어 얘들아 시간 뭐 없다니까? 빨리 내가, 내가 게 우리 5시까지 가야되고 이거는 이거는 뭘..뭘용거지? 열쇠는 숙소의 열쇠함에 있습니다 키박스, 키박스 코드, 이게 키박스 코드인데? 잠깐만, 보야오 아, 뭐야? 뭐야? 이거는 뭔가 보일러 그거 같은데? 이게 아닌가? 일층인거 아니야? 그런가? 여기갔다가 볼게. 그럼 갔다가 볼게. 네, 어 이게 심상치 않은데? 키박스, 이건가? 500, 5 0 2 5 0 2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없잖아 없는데? 거그 안에 있냐? 설마 자와왜 <웃음> 어디서 써? 한승기가 자, 한승기가 승기가 근데 좀 그게 잘한다 방찾기 이거 어디 있었는데? 다 사이처러 야 갖고 와봐 뭐. 아 여기 재밌지 체리장 형 체리야 오오 시 보는 거 아니야? 어. 보는 거지 이거 다라라라. 야 빨리 들어와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여기? 어 뭐,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자, 여기. 야, 본 그대로네. 딱이네. 야, 여기 어. 둘이서도 되겠네. 아, 네다잡 야, 이 야, 같이 사람만 가바가 정하자. 같이 사람? 어. 빨리 와, 빨리 정하고 가자. 야, 똑같은 거낸 사람이 하자. 그래? 가위바. 근데 그 동, 중복이 나오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둘 나올 때까지. 어. 둘 뭐야? 어? 아니, 이, 그냥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거두명 나올 때까지. 가위바이보 <웃음> <웃음> 아 나이스 그럼 나 이거. 어, 나아 깨끗하겠어 깨끗하겠어야지 저기야. 그리고 어차피 아. 어차피 니네 둘 가면은 나랑 기훈이가 들 텐데 뭐. 아니 여기. 아 일단 한국아 일단...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아, 일단 슈퍼 에 와가지고 슈퍼 있는 도시락 먹으러. 슈퍼 왔습니다. 아주 그. 역시 슈퍼 도시락이 장이지. 와. 여기 텐동도 있네. 저이다저이다 아, 근데 진짜 텐동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가격도, 가격도 싸. 무슨 튀김인지 알아야 좀살 텐데. 새우튀김이랑 야채랑 뭐지? 그, 그 단호박이랑 고구마인가? 4,000원? 나쁘지 않은데? 나 이거 해야겠다. 역시 일본 도시락. 나는 정했어. 어. 텐동. 요 야... 4,000원이요. 심지 어. <웃음> 뭐야, 너 생고기 먹으려고? 에? 여기가 바로 와규 코너 맞죠? 와규다. 난 정했어. 뭐야, 4,000원짜리 텐동. <웃음> 뭐야, 이게? 5,000. 복차. 5 먹어야 돼? 5 0 0 먹어야 돼. 저번에 왔을 때는 막 꽃이게 고르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웃음> 그럼 뭐야? 아, 이거 오야코동. 오약고동. 오야코동 뭐야? 응, 어, 오야코동. 뭐야, 이게? 이거는 수 그러니까 닭고기랑 계란이랑 해 가지고 만든 덮밥. 닭고기야? 본 카츠 야, 콜라로 가야 지 아, 튀김에 콜라지. 나 올린다, 응. 뭘? 아이? 쇼핑바. 아, 나 일어났어요. 맛있게 응. 오라야죠. 야, 차트틱 부다사이 그러면 돼. 차트틱 부다사이에. 야, 어디 어, 쟤는 아직도 그러겠냐 내가 물어봤는데 아, 아, 아, 아. 너 먹는 데는 없대. 야 나가서 그냥 대충 먹어 그냥. 어디서 어디서 그처럼쳐먹을래 공원 같은 데서 먹으면 좋은데, 그렇 어디서 먹어? 상그지처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네. 야, 공원 좀살아래 공원? <웃음> <웃음> 아, 갑자기 갑자기 웃겨서. 아. 오우. 맛있겠구만. 음. 오, 오. 오우. 오 아, 내 <웃음> 산산 야, 어, 아내 콜라. 홀리시. 감상 중. 야. 산 넘어 산이고만 이거 완전히. 어. <웃음> 음. 맛있네. 어. 나쁘지 않은데? 맛이 어때? 아, 근데 좀 차갑긴 하다. 아, 좀 차가운 것만 빼면은 딱 좋은데. <웃음> 네? 재밌잖아. 애들 여기서 공원에서 볼쳐고 있는데. <웃음> 아, 맛있네. 야 우리나라 도시락도 4천원에이 정도 절대 안 돼. 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야 우리 다섯시 아니야? 어 다섯시 우리 팀랩 플래닛이 좀전시좀잘 됐다 해가지고 이거 보러 왔는데 어 저, 저기로 입장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다섯시부터 다섯시 5시 반 거라서 일단은 아니요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20분 정도 남아가지고 와 어, 벌써 밤이 됐네 어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와이 진짜 대박 역대급입니다 그 상업 영상이 업로드 된게 금지여 가지고 일단 영상은 찍었지만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링크를 올려줄 건데 여기 그템플 뭐더라? 뭐더라? 여기 뭐 이름 뭐였지? 어 팀랩 플래닛 여기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친구 요 네? 팀랩 플래닛 어땠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았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웃음> 아니 이거 말고 팀랩 플래닛 좋았냐고 좋았어요. 뭐가 제일 인상 깊었죠? 그 다리가 푹푹 빠지는 그늪 같은 곳. 어허. 거기 재밌었지. 아 근데 거기 너무 힘들었어. 기훈 씨. 예. 안에서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그 누워서 꽃 보는 거예요. 누워서 오, 꽃 오. 보는 거. 예. 갬성아 근데 빠지니까요. 나 진짜 그거 보다가 잠들뻔했어. 그래서? 저기 <웃음> 아저씨는 죽으셨잖아요. <웃음> 아 근데 진짜 꽃 <웃음> 보는 게 진짜 이쁘긴 하더라. 응. 앞에 누워서 하는 게. 아 여기 플레플래닛 정말 좋습니다. 스키야키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스야 아니었어? 스키야키 바로 가? 아 근데 비 와가지고 어디 갈 수도 없는데? 어 지금 그 뭐야 갈 때를 스키야키 집으로 정해서 스키야키 집으로 갑니다 서브웨이가 되는 데 알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 해서 좀 불편하네 아그 맞다 지금 온 거지? 이렇게 잘 타고 도착했습니다버스 여기서 멀어? 2분 거리? 바어 피네 아.. 기쁘다. 파스모! 파스모 꺼내야 된다 파스모 어? 네. EXE다 EXE 우리 교수님 회사 이름 여기서 어디야? 선배이전선부터 따라갈게 지금 작동 안해요 어 죽었어 손들이세요어 케밥 아, 케밥스아니 음, 진짜로 해외에서 진짜 고기 많이 먹으려면 케밥만큼 막 좋은 게 없어 응 음. 어. 케밥이 제일 싸거든 어 맞네 이쪽 가다가 옆으로 꺾으면 되네 아니야 더 가야 돼? 음. 저 가야돼? 응자 이거 뭔쪽좀더 가야되네 바로 네아니기 그 앞인데 이거 얼추야, 나 갑자기 또리빠게 맞는 거같아어이거라 이번에 이거네, 이거네, 어. 뭔가 이 느낌이 맞어 어? 찾아봐돌아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약한래그안 그래? 그 그래? 요 어? 그약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그 근데 예약 안 하면 안 된다는데? 전화를 해야 되나 보다 현지만 가지나마 오자마자 남아야?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예약 예약 그게... 안 했다고 시트 나이데스 하니까 아담에이잖아 바로 인기 아, 많긴하나보 그럼 저기 갈래 그냥? 딴데 어디? 그렇지 <웃음> 다시 돌아가든가 해야 돼그저 원래 여기 말고 딱 전에 가기로 했던 데는 그럼 <웃음> <바로, 웃음> 아 근데 <이제> 여기 10시에 닫는데 <웃음> 여기 갈래 그냥? 어딘데? 아 거기서 아, 안 돼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근처에 아, 새벽 2시까지 한다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와봤는데 일단 또 들어가 봐야죠 일단 밖에서 볼 때는 또 사람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빨리 들어가 들어 이거 나 모르겠어 니 아니 그럼 이럴 띠니아 그래도 된, 되는구만 따뜻한 물수건. 야, 그 번역기도 돌려줘 봐. 희레랑, 희람이랑, 판염이랑 레바? 타너인가? 요 890114에 레몬나이보기그그 그 다음 장. 세 번째. 생레몬 하이볼이랑 어? 라무네 하나. 네. 좋아, 시킵시다. 아, 하치큐 몇번 그리고? 20시. 하치큐, 하치큐, 하치큐 또몇 번? 10. 지치. 어, 아, 뒤치. 171와 아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바규가루비바규가루비가하이볼 라무네 라무네 자마가운데 있는게 이게 안심인가? <놀람> 기름이 많아서 그러니까, 야 야불꺼불꺼불꺼안 안 꺼진다 야, 꺼지지 않는 불꽃 <웃음> 어 그거 꺼지는 불꽃 고무 원장 타파탈탈를 파절이 파절이를 쑥 올려서 엄마불리면서 어, 어. <웃음> <풀렸어. 웃음> 이거는 약간 씹는 맛 있잖아 어. 얘는 그냥 녹아 어, <웃음> 어. 진짜? 응 야, 이게 왜안 단지 알겠어 왜? 아니, 처음에는 먹어보니까 너무 셔서 아무 것도안 나고 약간 우리나라 하이볼처럼 달아야 되는데 맛 없어서 별로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고기가 타래 소스가 묻혀져 있으니까 더 달아 어 아, 아. 그래가지고 이게 달면 안돼 이게 달면 아. 너무 투머치야 아 그렇구만 어,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지 한번 정화시켜주는 거네 응 어, 입을 싹 씻고 내려주네 맞돌이요 응 맞돌이네 갈아야겠다 그니까 야, 아, 어, <웃음> 그러니까. 야 죽여봐 존나 잘 먹었네 와딱 이때지 혹시 역시, 역시 고기는 타이밍이니아 고기 맛이 어땠어요? 오이시오이시 <웃음> 계쑤요 제일 맛있었던 게 뭐요? 우리 살치살도 먹었나? 붙먹었어 어. 그래? 아, 근데 고기가. 어, 고기가 진짜 맛있었어. 야, 고기 그 뭐야. 예약 안 하고 가면 잘했네. 그냥 퇴차 먹고 여기로 왔을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대표 회장 만나 기훈 씨. 네. 고기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거 특갈비. 특상갈비. 특갈비? 특산갈비. 아, 근데 라무네가 내가 한국에서 먹었었던 거랑 맛이 좀 틀리던데? 응. 음, 아니, 그 텐동집에서 라무네 시켜서 먹어봤었는데. 고기랑 맛이좀 틀렸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웃음>